얘들아 너네 셋이서 프로젝트로 음원을 한번 내볼래? 저희 이름으로요? 저희 곡 그럼 너네 와, 뭔데? 감사합니다 <웃음> 좋다 너무 좋다 너네 프로젝트 이름이 정해졌어 깜짝 놀랄까? 뭔가요? 보이즈 돈 크라이 보이 n 돈 크라이 소녀는 울지 않는다 아... 아 프로젝트! 너네 진짜 맨날 울었어 댄스? 아유, 워딩했다. 다들 잘생기고 하셨으니까 존잘가이. 돌이킬 수 없는 강의 예, 건너요 이미. 간을 건너갔어. 사실 저희 대표님께서 정해 주신 걸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별론데? <웃음> 우리는 장명이 소질이 없는 것 같아. <웃음>